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자, 계속 이어가지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영상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보여주고 마무리하고 나머지 안보았던 것들 싹 이제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갈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먼저 그러면 영상에 뭐가 들어 영상 중에서 하나 더 오케이 영상 영상을 터치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어 클립 그래픽은 하지 마시고. 여기 속도 보이 속도.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영상을 찍다 보게 되시면.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근데 걸어가는 걸한 1분을 걸어가. 골치 아잖아요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휘휘휘 하고 라야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내가 여기 그 걸어가는 부분의 속도를 높이려면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걸어간다 그러면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뭐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 영상이 다 적용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걸어가는 것만 삐리 가고 싶었는데 걸어간 다음에도 계속 빠르게 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항상 무언가 효과를 적용할 때는 잘라야 돼요. 딱 거기만 적용될 수 있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당연, 당연한 거겠지만, 제가 그러면 요렇게 해볼게요. 여기 쭉 가다 보게 되면은요, 영상을 쭉 보다 보게 되면, 보다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계단 있죠? 보이세요? 계단? 여기 계단을 이렇게 쭉쭉쭉 해서 올라갈게 계단을. 이렇게올라가죠 그죠? 요 계단 올라가는 거를, 계단 올라가는 거를 속도를 좀 빨리 해볼게요. 여기 지금 계단이 보이는 부분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렇 클릭해서, 가위를 눌러서, 몇 번째에요?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똑해지실수이야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다 올라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편집할 거는 어디 있어요? 요거죠, 요거죠. 계단이죠? 계단이죠? 계단을 클릭해서 그죠? 클릭해서 속도 보이세요? 속도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1배속부터 쭉할수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요? 2배속 네뭐쭉 나오는데 한몇 배속 정도 해볼까요? 한 2배속 정도 해볼까요? 2배속요? 2배속 해볼까요 2배속을 한번 제가 재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데 재생시키면 이렇게 쭉 보이는데 계단부터는 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좀 속도가 좀그하네요 약간 네 스마트폰에서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쭈르룩올라간거예요 지금요 빠르게 요 근데 스마트폰이라 좀 탁탁탁탁 끊기는 느낌이 나네요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잘라서 여러분들 속도 적 가보겠습니다. 뭐 저까지 아니면 요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리를 막 하나하나 다보여주면좀 그렇잖아요. 좀 빨리 이렇게 재료 넣고 좀좀 좀 빨리 움직여야 될때 1.2배속, 1.5배속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8배속이나 4배속 할 때는 정말 긴 시간을 빨리 봐야 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보통 1.5배속에서 1.5배속이나 2배속 그 안에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큰 문제는 요 그래서 속도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네? <웃음> 아, 네, 네, 네. 자, 속도를 늘입니다 네, 속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속도를요. 네, 속도 를 늘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영상에 영상에 이제 이미지 광고를 할 거예요. 이미지 광고 이해되시겠어요? 영상에 이미지 광고할건데그 얘기는 뭐냐면 영상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에 내가 원하는 광고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미지. 그죠? 이미지. 그죠? 자 그러면 영상 위에 올라가는 거죠. 뭘 클릭해야 될까요? 레이어. 그죠 레이어. 영상 위에 겹쳐지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그 이미지를 집어넣을지 지정해 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이 빨간색 선 보이세요? 선? 이 선을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그죠. 저는 처음부터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주겠다라는 거고 레이어에 가서 보면 여기에 미디어 보이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 여기 지금 여기에 레이어에 보이는 미디어 그 옆에 있는 미디어 두 개가 다른 종류예요. 뭐냐 그러면 단계가 급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레이어는요. 여기 보이는 레이어는 지금 영상 옆에 또 영상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영상 옆에 또 사진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상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레이어고요. 아, 여기에 있는 미디어고요. 레이어 안에 있는 미디어는 뭐라고요? 영상 위에 올라가는 거. 영상 위에 영상을, 영상 위에 사진을, 지금 뭐냐면은 영상을 띄워놓고, 내가 뭐 이렇게 수화하는 영상을 갖다가 오른쪽 하단에 보여준다든지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내가 말하는 얼굴 영상을 갖다가 오른쪽 하단를 눕는다든지 그거 할때 영상 안에 영상을 집어넣을 때가 레이어 안에 있는 미디어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 그냥 보이는 미디어는 영상 옆에 붙이는 어, 영상 이해되시? 영상을 연결하거나 영상 사이에 이미지 광고를 집어넣거나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거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미디어에 가서 당연하겠지만 이 넣을 사진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제가 어 어떤 걸 하나 볼게요 이런 것 중에서 좋네 뭐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거 이런 거. 요런 이미지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들어왔죠 보이세요 요 그림이랑 똑같아요 사이즈 조절 해가지고 어 사이즈를 조절하게 을적절조절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예 갖다 놓고요 자,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려?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 길게 하는데 이렇게 쭉. 예. 예, 쭉 하시면, 예.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은 조금 그런 게 단점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영상 보이세요 이 영상에 이 영상에 지금 이 영상에요 이이 영상에 지금 이 이미지가 딱 고정이 되버린거죠 쉬워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저 영상에 이미지가 뭐면 됩니까 상단 문의 아니면 뭐 자기네들 본인들께서 광고하시는 문구들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저기다 딱 넣어버리면 된다고 저렇게요 영상에 보시면 저렇게 오른쪽이나 왼쪽 상단에 이미지 떠 있는 거 있죠 그 전부 이런 형태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랬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는 경우. 됐죠? 그러면 대부분 또 제일 많이 집어넣는 게 뭡니까? 전화번호 말고요. 평면도. 평면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평면도 하나 이미지 따와가지고 그거를 샌드&&에 배웠죠? 그죠? PC에서 평면도 이쁜 거 하나 따서 샌드&&에 스마트폰으로 보내.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그 평면도 받은 거를 여기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샌드에너를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잘 쓰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할수 있어요. 네. 원하는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거 하라고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걸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갖고 와서 집어넣으면 된다, 필요한 게 있으면. 편면도 됐죠? 그 다음에 또 집어넣는 게 있죠. 로고. 광고하고 싶은 로고. 이해되시겠어요? 대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거기, 어 채널명 같은 거 있잖아요. 채널명을 딱 세게 박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본인들 채널명 같은 경우는요. 네. 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할때 저렇게 여러분들 넣으시면 되세요.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뭐라고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뭐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런 거 하나 이미지 만들어 집어넣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어넣게 되시면 깔끔하게 들어간다고요. 깔끔하게 됐나요? 네, 이렇게가지고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거는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은, 거, 좋은 거니까 좋은 거 모르셔도 큰문제는안 돼요 근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 다들 자꾸 질문하니까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만들고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 배운 대로만 잘 고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이 90% 이거 다만들어져있잖아요 살짝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올라가는 영상의 90% 가까이는 이걸로 다 된다고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 띵띵 표시해주고 그죠? 이해 되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림 짝짝짝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되는 것 뿐인거지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기법을 쓰면 할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하면 머리가 다 터질 거란 말이죠 뭐안 터지면은 <웃음> <웃음>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거를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영상 보신 게 대다수가 다 된다고 요거 하나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PC가 잘안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게 작업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영상 시간. 그래서 이런 거는 5분 이내에 영상을 편집할 때는 그래서 적합한데요. 5분이 넘어가면은 스마트폰을 하기에는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스마트폰 영상 편집이. 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치하는 PC로 해야 돼, PC로. 오늘 이제 수업하는 PC로 작업을 해야, 그래야지 만이좀긴 어, 영상들 편집하실 때는 좋아요. 긴 편집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뭐냐, 그러면 이제 쭉 가시다가, 가다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처음에 영상이 인트로가 나오죠 인트로 인트로가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영상이 딱 재생되는데 설명하다가 중간에 영상이 탁 멈추면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그 광고가 나와 내가 누구냐 면 자기 광고 있잖아요 그게 탁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제 영상이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즉 중간에 내가 원하는 광고를 툭툭툭 집어넣을 수 있다고 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지 쉬워요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쭉 가다가 가다가 잘 보세요 자, 쭉 가다가 가다가 이 화장실 나오는 시점 여기까지 딱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 서 여기 딱이 영상이 나오기 전에 이시점이겠네 여기죠 여기에 여기에 뭘 집어넣고 싶다고요 사진을 집어넣고 싶어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레이어의 사진이 아니고 뭐예요 미드에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레이어는 영상 위에 올리는 거고요 미디어는 뭐예요? 영상과 나란히, 예, 나란히 나오는 란히나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미디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원하는 사진 있죠? 예, 원하는 사진 한장 선택해 볼까요? 그냥 예, 뭐 이런 사진 한장 넣어 볼게요 이런 사진을 탁 넣게 되면 저 사진이 들어왔어 보이세요? 그러면, 이, 저 그러면 플레이 버튼 딱 눌러 가지고 예, 눌러서 이렇게 탁 나오죠? 광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재생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요 무지 쉽잖아요, 여러분.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엄청 쉬워요. 개념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 대한 개념. 이게 어떨 때 눌러야 된다든 내가 뭘할때 눌러야 되는 개념. 그것만 이해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작업해야 되지 하는데 그것만 이해하면 쉬워지, 굉장히 쉽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중간에 뭐가 더 라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 뭘할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광고를 땅, 그렇지 뭐냐? 그러면 쭉 설명하다가 피파워포인트 이미지 있잖아요. ppt로 이미지 하나 딱 만들어서 이 물건 설명도 딱 나오면서 얼마에 얼마짜리딱 하면서 연락처 딱 하나 넣어서 하나 딱만들어 중간에 하나 딱 때려줘.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생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면 이제 동영상은 내가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진은 가능하죠? 얘는 뭐예요? 중간에 있는 거. 사진이잖아요. 중간에 넣은 얘는 지금 사진이잖아요. 사진요 그럼 뭐라할수 있다고요? 줄일 수 있다고요. 늘릴 수 있다고요 클릭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클릭하니까 생겼죠 얘를 꾹 누르고 줄이면 줄어들고요 늘리면 늘어난다고요 얘는 사진이니까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간만큼 딱 보여주는 거 너무 길면 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짧게 딱 보여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대를 줄여주면 된다고요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스마트폰에 있는 키네마스터가 굉장히 좋은 게뭐냐면요 공짜인데도 이 기능이 다 돼. 응, 공짜인데도 이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어찌되었든요. 근데 많아가지고 대신에 이제 단점이 뭐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게 메이드 위드 키네마스터로 찍혀 나온다라는 거. 얘는 얘는 요 이미지 있죠. 이걸로 가리고 싶어도 안 가려져. 이렇게 오히려 더잘 나와 보이세요 이렇게. 네 보이 그죠? 안 가려져요. 왜냐면은 이쪽도 그죠 만들어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어떻게가 있어요? 어 자기네들이 해놨겠죠, 그죠? 그러면 이적 없애고 싶으시면 뭐하라고 해요, 여러분? 돈 내고 사야 돼요, 네, 돈 내고 한 달에 육천 원씩 내고 쓰든지, 1 년에 삼만 육천 원 내고 쓰든지. 근데 이제 이걸 자주 편집하고 쓰는 사람들은 쓰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예, 굉장히 유용하겠죠. 근데 이제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 버전만 쓰셔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자주 다들 쓰시고 이걸로 나는 PC는 정말 모르겠어. 근데 스마트폰참 편해. 하시는 분들은 예, 네, 요걸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걸 하셔도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딱 생각해보시면 어, 그래 이제 이걸로 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면은 할수 있는 뭐, 더 대수의 기능이 다 되네. 그죠? <웃음> 내가 시간만 좀 투자하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네. 이제 안 하는 건거 내가 알려드리지 않은 한 가지 마무리해드릴게요 어떤 걸안 했냐 그러면 여기 오디오 부분 안 했어요. 오디오 오디오는 어 이제 키네마스터 공부할 때는 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는 들할 필요는 없어요 배경음악 여러분들 자꾸 영상에 배경음악을 깔려고 하는데요 영상에 배경음악을 깔면 안 돼요 여러분 메물할 때는요 컨텐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신경 쓰인다고 여러분요 이해 되시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보여줄 때는 배경음악이 깔리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고 있잖아요. 근데 음악이 막 나오고 있어. 얼마나 그 신경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효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경음악을 깔 때는 진짜 아무것도 얘기할 것도 없어. 그래서 영상만 보여줘야 돼. 그런 경우에 배경음악을 까는 거지.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배경음악을 까는 게아니라고 여러분. 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병원은 둬야 될거 아니에요. 병원을 둬야 되니까 보자고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배경음악을 어디서부터 깔래요? 하면서 제일 먼저 위치를 지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을 위치를 지정하고요. 또 오디오 보이세요? 네,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오는 게 현재 내, 피,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음악들이 나와요. 본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음악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거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썼다가는 바로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겠죠? 그죠?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건 여기서 제공해 주는 공짜 음악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그죠? 공짜 음악을요. 자. 공짜음악이 어디냐면 여기 음악 에셋 보이세요 음악 에셋 음악 에셋을 클릭하면 공짜음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나올거예요 처음 기네마스터를 설치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폰트 설치하자랑 똑같아요 어,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어디있어요 여기 집처럼 생긴 모양 보이세요 예집자 집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음악 리스트가 쫙 하고 나옵니다 보이세요 그러면 프리미엄 돼있는 거는요 돈 내고 쓰는 사람들 유료, 유료로 유료돈 내고 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보시면 무료라고 되있는거보이세요 무료 무료라고 되어있는 다운받으시면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요 <웃음> 들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보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무료라고 되어있는 음악들은 웬만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 음악을 어떻게 할수있어요내 배경음악을 쓸수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적절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음악을 쓰고 자 x 누르고 나갑니다 여기 효과음 도 효과음 보세요 효과음 효과음도 보시면 여기 무료라고 되어있는거 있죠 플레이 버튼 누르면 효과음은 이런거 이런거 그러니까 이렇게 종소리 땡 나는거 박수소리뭐 이런거 있잖아요 후아 하는 소리 이런거 있잖아요 중간중간 잠깐 해주는 효과음 그게 효과음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음도 중간에 한번땡 하고 강조해야 될 때는 이런 하나 음 찾아내면 좋잖아요. 그죠? 중간에 내가 자막 같은 거탁 나올 때한번 효과음을 탁 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때 써먹으면 됩니다. 여기 종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음악하고 효과음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뭐 X 버튼 보이요 X? 네 X 그러면 여기 음악 에셋에 이제 여러분 다운받은 게 나와요. 보이세요? 다운받은 게 보이죠? 다운받은 게 보이고 얘를 어떻게 해요? 클릭! 예, 클릭 클릭을 하면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죠 플러스 플러스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추가돼서 들어가는게 추가 보이세요 다 했으면 여기 V자 표시 보이죠 V 그럼 이제 어떻게 된거예요 이제 여기에 배경음악이 깔려 들어갔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두가지 주의점을 설명드릴게요 두가지 주의점 자 아까 첫번째 주의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컨텐츠로 내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경음악이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배경음악은 웬만하면 안 쓰는데 꼭 써야 될 때는 쓰시라는 거죠. 써야 될때 쓰시고 여기서 잘, 진짜 잘 보셔야 돼.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배경음악이 너무 커버리면은요. 내가 무언가 할때좀 배경음악 때문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있을요 배경음악을 소리를 소리를 줄여야 되겠죠. 우리 요구르트 먹을 때 그죠? <웃음> 이게 마른 가래가 나온면 별로 안 좋아서 자, 마른 기침이죠 그래서 소리를 금 줄이려면 자, 나는 배경음악 소리를 줄이고 싶어요. 그럼뭘 선택해야 됩니까? 배경음악 요거는 뭐야 지 그죠? 자, 우리, 자, 답을 말씀드리면서 하는데, 자, 네. 배경음악 소리를 줄이고 싶어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음... 그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닌데, <웃음> 자, 보세요. 그러면, 배경음악을 딱 클릭하면, 여기 스피커처럼 생긴 버튼 나오잖아요. 여기 클릭하면, 여기서 뭘할수 있다고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귀왕 배경음악을 깔았는데,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배경음악 소리를 줄여서, 그죠? 약하게 소리가 나오게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 되시겠어요 그거 하라고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첫번째 됐나요 두번째 자 두번째 잘 보세요 두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게 영상과 배경음악을 잘보시면 여러분 자 영상 을 움직여 볼게요 영상의 길이 쭉 가다 보게 되면 배경을 분명히 깔았는데 잘 보세요 어 음악이 중단에 사라졌네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영상의 길이 하고 음악의 길이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전화 오시는 게뭐냐면 이거를 자꾸 늘리는데 안늘어난대안늘어난대 당연히 안 늘어나겠죠 정해진 시간이 정...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늘릴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배경이 영상의 길이와 맞는 배경음악을 깔든지 아니면 하나 더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하나 더 똑같은 거 하나 더 똑같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버되는 건 괜찮아요. 오버되는 거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 거를 줄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거를 늘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버되면 어떻게 뒤에를 자르거나 줄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영상 끝난 것 동시에 끊어집니까. 그걸 안 줄여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시커먼 화면에 계속 한번 나오는 거죠. <웃음> 이해되시겠어요? 검정색 화면에 계속 음악만 나온다. 그러니까, 끝머리까지 가서 잘 제대로 뵀는지 그래서 항상 영상을 저장하기 전에 딱잘 체크하고 저장하셔야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요. 오디오 가서 똑같은 음악을 하나 더 넣게, 을요 그죠? 그럼 똑같은 음악이 반복되는 거겠죠? 그럼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럼 들어왔죠, 그죠? 네,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네. 자, 그래서 위로 올려. 잠깐만 살짝 조금만 줄여릴게요자 그러면 끄트머리 가보면, 아이고 조금 줄였는데 안 되네. 자 끄트머리 가볼게요. 가면 이거는 당연히 끄트머리 가보면 어떻게 되 있겠습니까? 오버 됐겠죠 그죠? 여기 요만큼 지가 알아서 끊어줬잖아요. 근 자기가 알아서 끊어주네, 그냥요. 음. 최근 버전은 지가 알아서 끊어주네. 옛날에는 내가 스스로 해서 줄여줘야 됐거든요. 최근에 좀끊어져 그러니까 같은 음악이 반복되는거죠. 네, 중간에 끊어지고 끝나면 또 반복되고 요렇게 가지고 요 부분을 다 봤어요. 다 보고 이제 설명 안한게 이제 어떤거 설명 안되느냐 그러면 여기 레이어 보이세요? 네, 레이어 클릭하면 여기 나오는 이제 텍스트는 자가 했죠. 이제 나머지 보면 미디어로 했죠. 그 다음에 효과 보이죠? 세 효과? 효과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뭐, 요런 효과들 있죠. 뭐, 야간 투시경 아니면 은우리 모자이크 효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자이크. 이런 효과를 내가 필요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뭐 해서, 요렇게 좀 사이즈까지 조정해가지고, 그죠? 네. 적절하게 크게 조정해가지고 모자이크 효과를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하시면 모자이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됐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레이어의 효과는 그런 효과들이고요. 오버레이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이런 스티커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집어 넣는 건데, 뭐 크게 뭐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집어 넣는 거예요. 당연히 길이 이건 시간 조절하고 길이 조절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문제될 건같지는 않고요. 더밖기 들어가서 스티커도 조금 많이 받으시면 되고죠. 네,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텍스트 했죠. 그다음 에뭐 했어요? 이제 손글씨. 손글씨는 뭐냐면 유치 가서 텍스트는 말 그대로 내가 글자를 입력하는 거죠. 손글씨는 말 그대로 화면에 그리는 거래 이렇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리는 만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제 영상에다가 영상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그 손글씨로 합니다. 손글씨로 이해되시겠어요? 영상에다가 뭔가 하고 싶으면 손글씨를 하시면돼다 손글씨로. 그래서 근데 대신에 어, 영상이 어느 정도정지되는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음. 예. 근데 그거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돼요. 찍을 때 찍을 때 여러분들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뭔가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천히 지나가든지 잠깐 정지시키면서 얘기하면서 지나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런 이 편집을 많이 해보게 되면 아 내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라고 나올 때는 잠깐 그런 기법들도 필요해 촬영 기법들이.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막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자꾸 지나가 버리니까 강조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보드라고 쓴다고 한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봐야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잘게딱 되는 거예요 그럼 찍을 때 찍을 때 이제 아 여기는 요런 게 들어가면 좋겠고 여기는 딱자제머릿 속에 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딱딱딱 집어넣게 되면 이 원하는 영상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지 원하는 영상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건 시간 조절은 다 아시겠죠? 얼마나 나오게 하는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네마스터 기본 다 해드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죠? 세팅 다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돌아가기, 뭐, 화면, 뭐, 캡처하는 기능, 이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화면 캡처 기능은 의미가 없으니까, 요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공유 버튼 보이죠? 이거 눌러가지고, 우리 내보내기 네 눌러가지고 저장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보내기 네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하게 되면 영상이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진 영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 이게 키네마스터였습니다. 키네마스터요.